돈 받으면서 한세달 정도 해보세요 음... 그 다음에 본인 사업 창업하세요 그러면은 진짜 쉽게 이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야 완전 팁이네요 그리고 내가 내돈 주고 내 사업하는 게 아니라 돈 받아가면서 해보다가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네네네 네.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좀더 앞단에 넣었으면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그건데요 바로 뭐냐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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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 상품이 해외 상품인지 이 상품이 위탁 상품인지 이 상품이 자사몰 브랜드의 그치. 상품인지 구분하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소셜스타 아나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유규환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투트랙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제가 소개하기보다 대표님이 좀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투트랙이라고 합니다 어 아나부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어, 굉장히 좀 설레고요 오늘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트랙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너무 반가워요. 이 박수가 네. 저절로, 저절로 나오고 박수가 안요 궁금했던 것들서부터 질문하면서 좀 이야기해주시는 방식으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투트랙님이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비즈니스 쪽에는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 있는 걸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저희 회사랑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저는 일본 구매대행, 중국 구매대행, 미국 구매대행, 유럽 구매대행을 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 유럽까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배송대행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의 배송대행지를 또 운영을 하고 아, 있고요 네네. 그리고 해외 구매대행 그 업로드 프로그램인 투플렉스라는 프로그램을 또 예,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네. 있고요. 이제 이제 구매된 파트는 이제 이쪽이 제이 끝이고 네, 네. 수입된 회사인 음. 온꿈사닷컴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브랜드인 투랩이라는 브랜드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위탁 사이트인 나인피규스닷컴을 운영하고 있고 수출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쪽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또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네 위투먼이라고 있어요. 아 위투먼이요? 네네 위탁은 네, 투트랙으로 돈벌자 위탁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 중이고 곧 오픈하고요. 또 해외 쪽에 업로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있고요 아니, 네. 지금 가지고 있고요 네네. 네, 네. 그리고 교육, 컨설팅, 유튜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 있습니다 좀 이따 우리 이야기도 나눌 거지만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음. 어, 정보를 취득해서 제대로 시작할 수 있고 접근할 네.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이제 사실 부업 영역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순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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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일반 해외 사입 판매가 있고 그리고 해외 구매대요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신사인당님이라든가 뭐 서가장님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뭐 고가의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응. 내가 이 일과 정말 적성이 맞는지 한번 네, 네. 생각해 보시는 맞아요. 게 맞는 네. 것 같아요 다 내용은 알고 있지만 막상 부딪혔는데 고객한테 싫은 이야기를 듣거나 음, 음. 매일매일 핸드폰을 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게안 음, 음, 맞을 음.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정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사실 열정은 음. 스팟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팟. 음. 네, 없어져요 네네. 네, 초반에 음. 다 없어져요 그 열정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음, 그런 좋아요. 꾸준함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런 음. 부분에서 조금 마인드셋을 갖추시고 난 다음에 어, 그래 나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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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공부하고 끝난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네, 그렇 여기서 계속 이어 나가시려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찾아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네. 일단 내가 먼저 지금 도난드리고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 음. 두 번째 통신판매업, 네. 세 번째 이두 개를 가지고 스토어를 만드는 거죠. 네. 스마트 스토어 만드는데 공짜죠. 그렇번과 옥션, 뭐 지마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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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구매대행과 해 사이. 조금 어렵다. 왜, 근데 구매대행이 왜 자본금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내 자산으로 해서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장사를 할 때는 고객이 돈을, 물건을 받아야지만 돈을 줘요. 그렇죠. 플랫폼에서. 근데 해외구매대행은 선천적으로 배송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녀석이에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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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이 자 음. 그럼 해외 사입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물건을 사 와야지 팔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천만 원 이상 정도가 있다고 하면 요거 두 개를 시작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위탁은 어 조금 더 자본금이 좀덜 필요한데요 네. 위탁은 국내 배송이거든요. 국내 배송. 네, 네, 국내에서 사입을 하든, 국내에서 주문 들어온 걸건 바이 건으로 주문 받아갖고, 도매 사이트에다가 요청해서 고객한테 보내게 하든. 그러다 보니까 배송이 빨라요. 네, 네. 그러면 돈이 빨리 들어와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자본금이 조금 여의치 않다라고 할 때는 위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성격. 어, 본인의 성향에 의해서 음. 내가 야심차게 구매대행을 딱 선택을 했어 자본금도 있고 근데 성격에 안 맞을 수도 있단 음, 말이에요 네. 해외사입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 내가 만약에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이고 음, 그리고 음, 좀 음. 꼼꼼한 편이다 음. 그럴 때는 구매대행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아, 네, 네, 왜냐면 네, 네, 네. 내가 이 상품을 아. 취급을 하지만 이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음, 나를 음.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품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스크래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음. 이런 상품을 내가 꼼꼼히 보지 않은 상태로 배송이 되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서 아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수 없고요 어, 위탁도 마찬가지예요 음. 나를 통해서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사입해서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왜냐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꼼꼼하게 양품화를 시켜서 보내는 거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오히려 조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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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는 국내 위탁이 낫습니다. 아, 국내 위탁이요? 네, 네. 왜냐하면 은 국내 아, 위탁은 이미 한글로 된 상세 페이지를 제공해주고 있는 도매 사이트들이 많아요.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음, 음, 음. 그런데 구매대행 같은 경우나 해외 사입 같은 경우는 어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일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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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업이 좋다라고 네, 네. 말씀드릴 수 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분류를 하자면, 내가 한계가 있는 비즈니스보다는 네, 네. 좀 키워나가고 싶은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해외구매대행은 위탁은 내 상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렇죠. 이미 있는 브랜드의 영업사원이에요. 네, 네. 맞잖아요.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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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사몰이나 혹은 자사 브랜드나 그 사람의 고유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그 중에는 아까 말씀 주셨던 해외 병행수입 사입해서 네. 하, 하,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분간하셔서 꼼꼼하게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카테고리별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늘리시면 되겠죠 네. 온라인 1인 창업 관련 콘텐츠를 이제 제공하시는 거는 웬만큼 투트랙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온라인 수익화를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좀 무엇이 있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지금 말씀 주셨던 게다 온라인 수익화를 한 거는 맞긴 맞는데 음. 요런 부분들을 좀 다시 정리하거나 미처 말씀 주시지 못한 거거나 아니면 또 비록 지금 우리 분야와는 다르지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거나 요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음. 어, 이거는 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종목들을 하기 전에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음. 우리가... 그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좀더 앞단에 넣었으면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쵸? 그건데요 그 바로 뭐냐면 음식점을 차리기 전에 내가 정말로 롤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가게나 카페나 그런 데서 알바를 한번 해봐라 음. 그리고 6개월 정도 해보고 기본적으로 능력을 습득한다면 한번 하면 절대 실패가 없을 거다라고 했던 거 어른들 많이 그런 데기 네, 있잖아요. 네. 바로 하는 것보다 네가뭘 한다고 그걸 벌써 한다고 바로 망할 거야. 처음부터 밑에서 좀 그렇게 좀 배운 다음 한번 해봐라고 하잖아요. 어 요즘에 1인 온라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사람을 뽑기가 음. 조금 부담이 돼요. 네. 그래서 알바를 많이 시키거든요. 알바를 많이 시키거든요. 네. 알바가 하는 일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구매된 같은 경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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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플렉스 무료 업로더 하시는 분 구합니다. 음. 넥스트 엔진 무료 업로드, 수동으로 업로드 하는 사람 구합니다. 일다 배우고 알려줄 네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돈 받으면서 한세달 정도 해보세요.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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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음, 그게 음. 또 재택이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아, 알바나 부업으로 일단 하시다가 네, 본게임 네. 들어가기 전에 예행연습으로 딱석 달만 한번 해보세요 세달 정도 네. 네, 네. 그러면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예. 음. 네. 굉장한 네. 맛집에서 음. 알바로 한 3개월만 아. 하면 은 노하우는 어느 정도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이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회사는 어떻게 상품 소싱하는지 그렇게 맞아. 한 다음에 배운 다음에 나가서 직접 한번 해보셔도 되죠. 물론 네. 핵심적인 스킬은 못 배울 수도 있어요. 물론 그 회사가 너무 대우를 잘해줘서 정규직 되고 막 해갖고 막 돈도 많이 벌고 그럼 더 높이 <웃음> 할 네, 수도 네.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다고 막다 배우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연습을 한번 해본다면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요? 음. 그게 소프트 랜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그건 것 같아요. 음. 열정이 있고 그 실천을 음. 자기가 증명하는 음. 계기. 맞습니다 그 정도는 할줄 알아야지 응. 그런 의지는 있어야지 이제 응. 이 사업도 이 비즈니스도 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에이. 너무 참 중요한 말씀을 너무 주셨고요 이 부분은 처음에 요양 영상이 들어가야겠다 이거 진짜 <웃음> 너무 중요해요 <웃음> 네. 네. 네.